안녕하세요 코딩네이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스트 펑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간극을 줄인다 라는 말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거예요 코스트 펑션은 loss 펑션 비용함수 손실함수 등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요 모두 같은 것을 지칭합니다 딥러닝 뿐만 아니라 딥러닝을 포함하는 모든 머신러닝에서 적용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이 용어보다도 중요한 것은 역시 핵심 개념입니다 저는 그 핵심 개념을 간극을 줄인다 라고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정확히 뭔지는 뒤에서 설명 드리고요 그 전에 제 영상이 늘 그렇듯 서론에서는 잠시만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런 류의 얘기를 계속 재탕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큰 그림에서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뉴럴렛이 지금보다도 조금만 더 커지고 복잡해져도 내가 뭘 하고 있었지? 하는 미궁에 빠지기 일수거든요 우선 학습 이라는 거를 그렇게 특별한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컴퓨터가 뭔가 핵심을 한다 하면 대단한 것 같지만 절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특히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그림을 보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있잖아요 인간이 뭔가를 배우고 진화해서 어떤 고등의 존재가 되어가는 느낌 이런 거를 지워버리세요 세상의 많은 지식들은 비유적으로 표현한 이 것들이 많거든요. 비유는 종종 유용하기 때문이죠. 이미 존재하는 어떤 개념을 바탕으로 유사성이 존재하는 새로운 개념을 소개하면 이해하는 것이 당연히 한층 쉬워집니다.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 이미 기존 개념이 너무나 단단하게 자리 잡은 경우에는 새로운 개념 받아들이는 것을 때때로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간이 학습하는 것, 뭔가 배워서 진화하는 것, 고차원의 무언가 되는 것, 머신러닝에서의 학습과 분명 유사한 점은 있지만 이런 것들은 과감히 잊지시고 그저 알맞은 숫자 찾아가기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머신러닝에서 말하는 학습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꾸 재탕해서 죄송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얘기라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확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와 관련지어서요 간극을 조금씩 줄여가며 알맞은 숫자 찾아가기 여기서 간극을 줄인다라는 것은 알맞은 숫자를 어떻게 찾아갈 건데?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거든요 그러면 간극 줄이기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잘 학습된 오른쪽에 있는 뉴럴넷을무의적으로 망가뜨렸었죠 랜덤한 숫자들을 아무렇게나 배치함으로써 멍청하게 만들 수 있었는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실은 출발을 한 거거든요 제가 이미 훈련이 다 끝난 상태에서 보여드리긴 했지만 우리는 늘 왼쪽 스튜핏한 상태에서 학습을 시켜서 스마트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찾아내야 될 알맞은 숫자라는 게 과연 몇 개나 될지 한번 세보겠습니다 먼저 선 위에 숫자들 첫 번째 진행에서 4개에서 5개로 연결되니까 20개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5개에서 9개로 연결되니까 총 10개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30개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위에 숫자 7개까지 우리가 잘 찾아내야 되는 숫자의 개수가 37개인 거예요 따라서 37개의 랜덤한 숫자를 왼쪽에 있는 숫자처럼 흩뿌려 놓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계속 계산했었던 이 숫자들, 마이너스 4.302부터 마이너스 1.447까지의 이 숫자를 찾아내야 됩니다. 37개라고 하니까 좀 많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건 극도로 작은 겁니다. 고전 중에 고전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있는데요. 사람이 손글씨로 쓴 숫자를 컴퓨터가 이미지를 인식해내는 모델이 있는데 물론 뉴럴 네트워크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생기겠지만 적당히 복잡한 수준의 뉴럴 넷이라면 찾아내야 되는 숫자가 무려 13,002개 입니다. 이처럼 뉴럴렛 구조가 조금만 복잡해져도 이 숫자의 개수 우리가 찾아내야 될 알맞은 숫자의 개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또한번 강조 드리지만 큰 그림에서의 이해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엑셀에서 간극 계산하는 것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이간극이란게 대체 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 놓은 이 그림은요. 왼쪽에 보시면 37개까지 숫자가 매겨져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이 숫자들이 맞게 찾아내야 될그 숫자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결과인데요 예를 넣어보면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우리가 도달해야 될 지점을 미리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조 능력치를 넣으면 첫 번째 숫자가 크게 유비를 넣으면 두 번째 숫자가 관우는 첫 번째, 제갈량은 첫 번째, 가우는 두 번째, 여포는 두 번째 해서 이 장수들을 넣을 때마다 이 출력값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장수가 이기는지 지는지를 판단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무 랜덤한 숫자나 흩뿌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시면 정말 아무 대중 없이 그냥 나오고 있어요 뭐 여포, 가우, 뭐 제갈량 아무 상관없이 다뭐 이상한 숫자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 핵습을 다 완벽하게 마친 뉴럴 네트워크라면 이 출력이 어떻게 나와야 될지를 생각해 볼게요. 네, 어렵지 않죠. 당연히 조조는 승리했다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 첫 번째 값은 1, 두 번째 값은 0이 나와야 될 겁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유비는 첫 번째 숫자가 0, 두 번째 숫자가 1이 나와야 될 거고요. 만우 1, 0, 제갈량 1, 0. 다우, 여포는 졌으니까 0, 1, 0, 1이 나와야 될 겁니다. 즉, 현재 학습이 안돼 있는 뉴럴 네트워크와 우리가 원하는 거에 이 어떤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간극이라고 계속, 계속해서 표현해 왔던 거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이상, 이게 지금의 현실이라면 이두 개의 이 간극, 출력값과 원하는 값의 이 차이가 결국 우리가 좁혀야 되는, 최종적으로는 좁혀야 되는 그 어떤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이간격을 계산을 해보면 간격은 별게 아니라 그냥 뺄셈이에요 이두개 숫자의 차이예요 일괄적으로 원하는 값에서 출력값을 빼겠습니다 관호, 재갈량, 가후 오포 자, 이 0.41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면 조조는 이런 능력치를 내면 마지막 값이 1, 0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첫 번째 숫자는 0.59밖에 안 나오고 있으니 지금보다 0.41이 더 커져야 된다. 그래서 부호는 플러스고요. 그에 반해 두 번째 숫자는 원하는 값은 0인데 무려 0.97씩이나 나오고 있으니 얘는 마이너스 0.97 현재보다 깎여야 우리가 원하는 값에 도달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유비도 마찬가지, 관우도 마찬가지, 재가량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자, 그러면 지금 잠깐 다른 장수들은 다 무시한 채로 조조만 한번 볼게요. 가장 쉽게 원하는 값을 1, 0으로 한방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일 마지막에 더해주는 이 숫자 있죠? 첫 번째 숫자에 엄청 큰수 100을 넣어고두 번째 숫자에 엄청 작은 수 100을 넣어보면 자, 조조 한번 보세요. 출력이 1, 0, 원하는 값 1, 0 따라서 공격은 0입니다. 간격을 완벽히 줄였으니 이제 다된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유비는 반대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조조한 장소에만 맞춰서 이 37개의 숫자를 정교하게 조절하지 않고 마지막 두 개만 살짝 건드렸기 때문에 유비한테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모델을 학습시키는 문제가 눈치채셨겠지만 어떤 장소를 넣더라도 무조건 이기는 결과로 나올 겁니다 왜냐면, 맨 마지막 동그라미 위에 이렇게 큰 숫자를 첫 번째에 받고, 작은 숫자를 두 번째에 받았으니까, 옆으로 르넣뭐 가우를 넣고, 심지어, 능력치가 뭐, 0인 애를 넣어도, 네, 그 출력은 1, 0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원래대로 이 숫자 두 개를 복귀시켜 놓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37개를 거미줄처럼 얽혀서 계산이 일어나는 이 37개의 숫자를 아주 정교하게 탁탁탁탁 어떻게 맞춰서 이 조조의 이 간극, 유비의 간극 서로 간극에 대해서 장수들마다 생각한 게좀 달라요 생각한 게 다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포 입장에서는 이두 번째 수는 뭐 거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거의 목표에 도달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1인데 이미 0.98이 나오고 있으니까 얘는 실은 별로 안 건드려도 되는데 얘는 약간 심각한 상태인 거죠 바우도 마찬가지 그에 반해 조조 같은 애들은 원하는 게 다르죠 두 번째 숫자가 획기적으로 작아져야 되는 반면에 첫 번째 숫자는 0.41 상대적으로 조금만 더 커져도 되거든요 그러면 3 7개의 숫자를 아주 정교하게 막 유기적으로 조절하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한 단계만 더 문제를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모든 장수들에 대해서 이 뉴럴렛이 말이 돼야 되니까 이 간극들의 합이 결국 0에 가까워지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이대로 더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부호인데요 0.97이나 마이너스 0.97이나 줄여야 되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뭐 플러스 쪽에 있다고 더 좋은 거 좋거나 나쁜 거고 마이너스 쪽에 있다고 더 좋거나 나쁜 게 아니라 둘다 그냥 나쁜 겁니다 0에서 멀면 다 나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싹다 양수로 한번 바꿔줄 필요가 있는데 플러스로 그걸 하기 위해서 보통 하는 게 얘를 제곱해 줍니다 제곱, 제곱. 자, 셀 복사 그냥 할게요. 이렇게 싹다 제곱을 해준 다음에 얘를 합산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합산값을 최소화 한다는 거는 모든 장수들한테 다 공평하게 라고 표현해도 괜찮을까요? 공평하게. 조조의 간격도 줄이고 유비의 간격도 줄이고 관우의 간격도 줄이고 모든 장수들의 간격을 모두에게 말이 되게 합당하도록 줄여주는 그런 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간격, 이 숫자가 한번 맛보기로 이미 찾아낸 숫자들을 여기다 싹 넣었을 때이 간격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4.49에서 네 획기적으로 줄어든 거 보이시죠 0 1 1으로 그래서 이 간격이 뭐 이상적으로는 0이 되는 게 좋지만 그렇게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하지만, 이렇게만 줄어도 이미 꽤 상당한 수준의 정교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갖고 놀아볼게요. 여러분들은 제가 여기 숫자를 바꿀 때마다 이 간극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잘 보세요. 보세요. 저 그냥 아무렇게나 바꿀 거예요. 예, 마이너스 어, 5로 바꿔볼까요? 네. 4.49에서 아무 꿈쩍도 안 하죠. 예, 뭐, 어, 5로 바꿔볼까요? 마이너스 3. 오! 보셨어요? 자. 1.9일 때 4.9였는데 얘를 요, 요거 제가 컨닝을 했는데 마이너스 3으로 딱 바꾸는 순간 와 4.49에서 3.9로 확 줄어듭니다 오 이거는 왠지 맞는 방향인 것 같네요 뭐 당연히 그렇겠죠 여기 있는 숫자를 거의 가깝게 보냈으니까 자 그에 반해 만약에 얘를 마이너스 5로 바꾸면 오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뭐 이제 더 줄을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되게 정말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얘를 마이너스 어, 3으로 바꾸면 뭐 3.77에서 3.82로 커졌어요 얘는 마이너스 4라고 해볼까요 얘는 거의 또 미동도 없고 얘는 뭐5 얘도 미동도 없고 아,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은 이런 느낌을 좀 가지시면 돼요 아 이게 이 숫자들에 따라서 언급 최종 합계가 달라지는 건 맞지만 어떤 뭘 옮기냐에 따라서 여기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르구나 이런 거를 느낌을 좀 잡으시면 좋아요 마이너스 로 바꿔보고 <웃음> 제가 커지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좀 드라마틱하게 커져야 될 텐데 아네 이번에 좀꽤 커졌네요 4.08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37개 숫자를 이렇게 저렇게 바꿈에 따라서 이 간극은 최초의 3.49였나요? 거기서 점점 줄어들 수도 점점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얘를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얘를 0에 가깝게 자 이런 상태로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와서요 간극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이해하셨다면 실은 영상 여기서 끄셔도 정리하겠습니다 간극이라 하는 것은 교과서적인 정의는 절대 아니에요. 어디 가서 간극이 어떤 공식 용어처럼 얘기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제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낸 제 허접한 어휘일 뿐입니다. 자, 간극이란 현재 학습이 되지 않은 뉴럴 네트워크가 출력해내는 숫자와 우리가 원하는 그 이상적인 결과의 차이를 간극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 모든 장수들, 여섯 명의 장수들의 그 간극을 제곱해서 합산을 한 것을 코스트라고 합니다. 뭐 비용, 손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썩 그렇게 와닿는 느낌은 아닌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들 부르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아무튼 코스트라는 건 보셨다시피 37개의 숫자 중 하나라도 이렇게 저렇게 바꾸냐에 따라서 되게 값이 출렁입니다.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 간극들의 합 코스트를 최소화시키는 것, 즉, 0에 가깝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일 거고요. 이 37개의 숫자와 코스트, 이 둘의 관계를 일종의 함수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화면에 나온 것 같이 37개의 입력 값이 있어요. 우리가 찾아내야 될 각각의 숫자들인데, 현재는 코스트의 값이 4.49인데, 아까 전에 제가 뭐 하나 붙이니까 얘가 3.7 몇인가? 이렇게 줄었잖아요. 혹은, 예를또 어떻게 뭘로 바꾸면 얘가 또 다시 4.08이 됐다가 이런식으로 37개의 입력값을 이렇게 저렇게 다른 입력값을 넣을 때마다 이 y값이 이렇게도 나오고 4도 나왔다가 3도 나왔다가 뭐 3.08도 나왔다가 막 이렇게 되는 일종의 함수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찾아내야 될 37개의 숫자가 입력값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x값들이 변함에 따라서 그 결과인 호스트를 함수의 결과인 y값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다음 질문은 함수의 최소값을 어떻게 구하면 될까? 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예고 드린대로 함수의 최대 최소라는 내용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더 발전하는 강의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